피철이네 신동아 피시방 자 시작해볼까 신동이네 피철안야 <웃음> <웃음> 네, 우리 진짜 오늘 육회 어떡할 거야 육회 육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세진 다른 팀이에요. 어? 아셋다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이 아예 둘이 어. 한 팀, 유쾌한 팀. 네. 그니까왜 같이 왔지? 어 그래, 야 유쾌니까는 아, 우리, 우리 명사 진윤갈비의 모델 아닙니까? 아, <웃음> 아 그렇다다. 거기 어. 우리 진륜 명사갈비였나? <웃음> 아명륜사명진사갈비 <웃음> 진흥뿐인 사실? 명륜진사갈비는 조연이가 나. 같이 크고 있다고 <웃음> 어? 나는 봐요. 그, 거기 그 모델 저기 셰프님 그분 아니야? 아 최연사 셰프님도 어. 계세요. 지금. 아 근데 조연이가 메인이고 그지? 아 근데 이제 이제 메인은. 이순재 선생님이 아 이순재 선생님이 있어? 네. 네아 <웃음> 이순재 선생님이 그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맛있어 <웃음> 저는 그 손녀 같은 느낌 아그래도 아, 정말 느낌. 우리 조현이가 살린 우리 명사 진윤갈비자 다같이 박수 한번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은우주소녀는 어떻게 살릴 거야? 누다 생일이 6월이야 오? 어? 진짜? 진짜? 알지? 아니요? 아 여름이, 여름이 6월이잖아 오 맞네 맞네. 그래 요즘 너무 춥잖아요 야 아, 아, 여름이 와서 다행입니다 어. 그러면 여름이가 <목소리> 막내 막내 맞아 아, 여름이가 어, 막내. 막내 루다가 97 네. 97 어. 12월 며칠이었지 생일이? 12월이 누구예요? <웃음> 다른 <웃음> 년다 다른 년 우리 진짜 오늘 6회 어떡할 거야 아니 루다 생일이 3월 6일이 맞아 3월 6일 오늘 맞아 아 많이 네. 내... 해 <웃음> 내가 데뷔한 게 3월 6일이거든월 맞아 맞아 맞아 알지? 안 까먹지 조연이 생일이 오, 너가 블랙데이 4월 14일 맞아 맞지 4월 14일 <웃음> 자 우리 그러면 조연이가마0이야96 97 99니까 그래? 그치 자 우리 조연이부터 본인 소개 우리 정말 조연이 성격 베리 굿네 끝끝 베리 굿 안녕하세요 베리 조연입니다 <웃음> 옛날에 굿굿빼리고 되게 천천히 했던 것 같은데 엄청 빨래요 네, 컷굿리니굿이렇 빨리, 그 빨리 게임하고 있어가지고아 <웃음> 아, 게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게임. 빨리 이거 정리하고 우리 게임 많이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웃음> 게임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 좀 <웃음> 늘고 있어요 근데 네. 조현이가 진짜 이 에펙스 레전드를 맹연습하고 있더라고 진짜로? 연습하고 <웃음> 어. 있어 아니 왜냐면 형도 그렇지만 조현이는 벌써 게임 방송이 세 번째거든 아니, 많이 겹쳤어요 어, 세, 세 번째야, 세 번째야. 네, 벌써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상 제가 장담컨대데셋 중에 게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하는 자 이루리 이루리루리루라 이 <웃음>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루다입니다. 아이 같이 여름 팀인데 같이 안 하고요. 아니 같이 우주소녀인데 다른 팀이니다 하나 둘셋 우주 라이 안녕하세요 루다입니다. 영광. 아, 루다 여름이 야 정말 일단 자자 아,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뭐가 자, 여기 뭐? 노트북 보시면서 좀 감탄. 네. 어떤 노트북이 어떤지 좀 감탄 좀 하세요. 깔끔하네요. 멋지네요. 어, 깔끔하고 오, 멋지고 집에 노트북 없지. 없어요. 오늘 이거 나간다니까. 이거 어? 게이밍. 이거 오늘 1등하면 게이밍 노트북. 어. 진짜로? 여러분 진 갖고 진 싶어요? 네. 갖고 싶으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세 분. 이쪽 오셔서 여기 양쪽에 쓰세요. 자 아, 이거 하셔야 돼요. 니까 사진 한 장. 진짜세요? 진짜. 드려, 진짜. 자, 아, 진짜요? 가, 카메라 보시면서 한 줄씩 아, 아, 읽으면 아. 돼요 여기. 조현이부터. 갖고 싶으면 <웃음> 자 시작. 레노버 리전 y 7 4 0아 영어를 아직 못 해. 아. 아, 아. 제법이죠. 아.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 영어 할줄요그 레노버 리전. y 7 4 0 어? 9세대 인텔 코어 i7-1-975 뭐가 몇 이렇게 멀었대? 5H 프로세서 예! 그리고? RTX 2016 2016? 20, 20, 야, 2016이랑 차이 너무 커2069 6기가 그래픽카 와6 17.3 FHD IPS 안티 글래머 글래머, 열었어글래머 글래머 안티 글래머 이거 갖고 싶으면, 여기로, 여기 네, 네. 잠깐, 이렇게 해서 봐. 자, 우리 봉상이 전화번호를 갖고 싶으면, 네. 네 이러면 안 돼요. 널... 이런 난처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그걸 보시면서. 연예인 보호. 봉상이 오빠 잘생겼죠? 네! 네! 아 늦었어. 나는 봤어. 예. 루다는 진짜 거짓말못 네. 하거든. 루다너 리필 글찌. 입 닫고 너. 네! 어, 자 일단 자리에 앉고 앉을시다. 자 앉으시다 어 앉으면 돼요? 자리가 어디지? 앉고 싶은데, 앉고 싶은데, 맞아, 싶은데 여기 아니다 여기. 자리가 셋이 바닥에 앉아서 수건 하나 갖고 네. 여기 앉아있어 수건 놀리기한번 하고 시작하자 음, 누가 어디가 어디지? 음식점. 여기가 조연인가? 아 조연이가 여기 어, 여기가, 아, 여기가 어. 여름 이바야 어. 여름이는 진짜 완전 어. 애기다 완전 어. 완전 애기. 학생 같아요 진짜 와. 그렇지 아무래도 아, 이제 맛있겠다. 막 20대가 된 거니까 자뭐 배고프면 은 옆에 있는 거 아, 먹어도 되고 진짜요? 아니 다들 PC방은 좀 다니나 원래? 다니죠 다니죠 살죠 살죠 어디 아, 어디 p c 방 저는 악구정 노데오 어, 거기. 야, 그건 아, 왜 그러고 와? 아, 우리 팬들 오겠다. 야지 와, 야. 왜 그런 그래.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먹고 싶으면 개인 기 하나씩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래 자, 그래. 먼저. 네. 검색 네. 우리, 조... 우리 조현이. 조현. 이상한 거 들지 마요. 자, 어? 조현 검색 한번 해볼게요. 조현 의상 놀라. 코스프레 아이돌. 이 봐, 왕도현 검색왕씨 아니야? 아니, 진제예요 아, 아 왕씨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왕조연 씨 아니에요? 야, 조연, 아니, 야, 조연구나. 아, 문화가... 사실, 왕조연 씨를 너무 좋아하셔서 우와. 저희 오, 엄마가 오, 제 우와. 이름을 보여드어요 아, 진짜로 진짜. 최고. 최고야. 아,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웃음> <웃음> 진짜 아니, 좀 닮았어요, 근데. 진짜 진짜 최고였어, 왕조연. 신조연이시 <웃음> 네, 어. 네. 본명인가? 본명. 아, 신치원. 자, 베리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야 우리 블락비의 이제 Very Good 이 노래가 굉장히 옛날에 나왔어요. I'm very Very Good. 그냥 명차를 갈비 볼까요? 어 그래. 오, 오. 어 맞아, 그래. 진짜. 그래 이거 문제 이거 보잖아. 2년 전인가? 하루 뜬. 어. 야, 천삼백칠십만 어, 뭐. 표. <웃음> 뭐야 <웃음> 진짜 뭐야. 진짜 옛날 거같 <웃음> <웃음> <웃음> 조이스 왜 이렇게 나? 아 진짜 맛있겠다. 여기 진짜 맛있어. 콤게어 <웃음> <웃음> 어, 진짜. <웃음> 쏠게요. 맛있어요. 아, 나도 돌아다니다가 <웃음> 여기, 여기 조연이가 찍었잖아. 그럼 들어가게 된다니까. <웃음> 와 이거 천. <웃음> 네. 조회수가 갑자기 많아졌던데 <웃음> <웃음> <웃음> 와 필리핀도 나왔어 지금 뭐, 체인점이 500개인가? 자 그럼 우리 조현이의 우리 모습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소녀 <웃음> 여름이는 저거 보자 러브샷. 러브샷 어! 아어 어떻게 하세요뭐 이거? 이거? 너가 했던 거? <웃음> 아니 아니야 이거? 어? 니네 그거 아야 아야 그러지마 이거 니네 이거 아, 아 이거 왜봐아 이거 신성아저이 아, 아, 아, 아, 봤어요 아 이거 왜 아, 아, 이거? 자남유다 나옵니다 자남유다 나옵니다 아 멋있다 신동! 와! 멋있다 신도 좋아요! 피철이네신도가 피시방!